엘리, 자 이제 탐색하고 하고 있지? 그래 한번 여기 이제 새로운 너의 집이니까 잘 탐색해봐. 엘리 거기 하지 마, 거기는 모기가 많은데. 엘리, 엘리, 이리 와. 야 거기는 똑 싼거야? 거기 남자장실이니까 가만히 들어갔데 여기는 남자장실인데 거기는 손 씻는 데야 너손 씻을래? 엘리 와봐. 엘리 여기 미가 똥 싸는데 여기 있어. 여기 똥 싸는데 여기. 엘리 이리 와. 여기는 미가 똥을 음. 여기다 싸서 음. 좋겠어. 나는 여기 여기다 똥 싸줘 여기다가 엘리 엘리 이리 와. 여기다 여기다 똥 싸줘 엘리. Yeah. yeah. 기다가는 똥싸지마 엘리 엘리 엘리와. 엘리와, 엘리 와 엘리 와 엘리 거기에 은가봐 그통 안에는 물고기 밥 들어가있어 열면 안되 절대 엘리 이걸 좀 고를까? 와 긴장되지? 엘리? 엘리야 너 바나나 먹으러 갔냐? 우와 정글 엘리 일루와 치. 아, 골로 빠져 나와. 뭔가 는 데가 없구나. 엘리야, 제가 너의, 너의 그 화장실을 좀 알려줄게. 니오 너의 화장실이야 엘리 일로와 엘리 너의 화장실